버스트 룩에서 안나수이 하고 촬영하 왔습니다. 생각 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어, 지금 어제보다 그래도 날씨는 많이 괜찮았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 가지고 지금 좀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들어 가다 따뜻 할 거야. 어. 아. 아. 그냥 아예 바닥에 앉아서 살짝 그냥 영상 로 보여 드려그러게도 기쁜데요. 아, <웃음> 아 따뜻해! 자, 가자. 차가 왔어? 제주도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또 화보 촬영하게 됐는데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해야될까나 신선했었고 어려웠던 게 날씨적인 영향이 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하고 또 이번에 제가 또 어, 퍼스트럭과 안나수의 콜라보 화보를 촬영하게 돼서 그엇보다 뜻깊은 화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또 의상들이 조금 이제 SS 시즌 6월호라서 되게 조금 청량함과 시원함이 많이 묻어 있었는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퍼스트로과안나수의 촬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로테들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정말 예쁜 배경과 예쁜 로테가 소재도 정말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도 너무 좋은 하루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